경주하고 포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물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일단은 경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대구보다는 뭐 동네가 작지만 보시다시피 거래가 조금 된것 같습니다. 33평의 뭐 평매매가는 5,700만원 뭐 저렴한 금액들이 거래가 됐네요. 평당 금액으로 나오는데 매매 금액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 그래도 뭐 1월달 1억 4천 뭐 6천 5백 1억 4천 8천 2백 5천 9백 그이의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뭐 5천 9백 1억 2억 6천 7백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택지 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신행을 했는 땅 모양처럼 보입니다. 2월달 2억 4천 5백 그리고 뭐 거래는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뭐 소액의 금액들이 거래가 되었지만 은 7천 5백, 뭐 5천 5백 물론 뭐 경주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비싼 동네는 아니죠. 자체가 원래 좀 저렴하고 아파트 자체가 규제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 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뭐 택지지역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 뭐 많이 거래가 없다 하는 것은 뭐 확인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구 도심권의 시내 쪽으로는 그래도 뭐 4억대 아파트까지 거래가 되었고 2월달에요. 마찬가지 1월달 뭐 3억대, 3월달, 2월달 뭐 3월달, 뭐 2억 4천, 3억, 2억 2천, 3억 8천. 뭐 그래도 2억대, 3억대 뭐 평균적인 금액이죠 우리가. 확인해 보면 거의 3억대 아파트 가 가장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가격대가 뭐 비싸봐야 3 4억 4억 정도가 이빠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는 자부 만7 8억 이래 되는데 참 아파트 가격도 미치기도 많이 미쳤죠 여기도 보면은 뭐 3월 달에 4억 2천 3억 6천 뭐 조금씩은 거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미분양 관리지역 뭐큰 의미도 없지만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 포항을 볼게요 영주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포항인데 포항도 실제 뭐 작은 동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거래는 그래도 많이 되었습니다. 2월달 뭐 2월달에 뭐 1억대 2억대 뭐 4억대도 뭐 겨, 뭐, 거래는 되었고요. 뭐 평균적으로 1억, 1억 3천, 3억 8천, 뭐 1억 2천, 3억. 3월 달에도 실제 거래는 되었고요. 뭐 2월 달, 뭐 2월 달.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경주도 뭐 생각외로 거래는 잘 되었습니다. 단지 분양가가 높으니까 신축에 대한 뭐 거래 금액대가 제대로 안 맞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뭐 4억대, 3억 9천, 3억 7천, 뭐 2억 7천도 마찬가지 3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뭐 1억 5천, 1억 4천. 거래가 잘된것 같습니다. 뭐 대구보다는 뭐 그냥 육안으로 봐도 월등하게 낫죠. 뭐 6억 5천. 6억 5천에도 3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 뭐 2억대, 뭐 1억대, 3억대, 뭐 2억대, 8천만원. 뭐 다양하게 지금 거래는 뭐 대구보다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한구보다는 월등하게 잘 되고. 전체적으로 봐도 거래가 뭐 사실 비규제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 해서 뭐 확인을 해보려고 한번 보는데 거래 자체는 뭐 대구보다는 월등하게 낫네요. 뭐 2억대든 1억대든. 마찬가지 3억대도 그렇고 뭐 35평 뭐 2억 몇천 3월달 거래가 되었고 3억 몇천도 3월달 거래가 되었고. 제가 봤을 때는 대구보다 월등하게 나은 것 같습니다. 목대도 뭐, 2월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뭐 도대체 뭐 얼마나 거래가 잘 돼야 되고, 얼마나 뭐 신축 아파트들이 잘 팔려야지, 뭐 건물을 짓는 건설 회사에서 때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 뭐 거래는 뭐 대구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분양 관리지역 뉴스가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일단은 뭐 예전에 워낙 뭐 투기 세력 바람 때문에 지방들이 뭐 거래가 뭐잘 되다가 뭐안 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뭐 조금씩 나오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뭐 해놨는 것 같은데요. 어이, 보세요. 뭐 대구보다 월등하게 나아요. 거래되는 게. 3월달이든 2월달이든 1월달이든. 뭐 굳이 뭐 미분양 관리지역을 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지정을 해갖고 뭐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파트 많이 짓지 마라 뭐 그런 규제를 조금 하는데 그런 규제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쓸데없는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쓸데없는 행정 진짜 세대로 된 행정을 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아무튼, 경주 포항, 뭐, 유스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됐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뭐, 개코나 대구보다 거래는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2억대, 3억대 가장, 뭐, 준수한 금액이죠. 대구도 참, 요렇게 2, 3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이러면 얼마 거래가 잘 되겠어요. 분양 새로 됐는 것도 마찬가지. 비싸봐야 한 3, 4, 4 5 이빠이면, 은 뭐, 거래 잘 돼요. 대출 규제 안 하고, 허가구역 지정 안 해도. 아무튼 경주포항을 봤는데 뭐 경주도 뭐 그럭저럭 거래는 되고 요포항도 뭐월등하게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미분양 때문에 뭐 관리지역 지정? 모르겠습니다. 일단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경북포항과 경주지역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제65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총 5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포함됐다. 적용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이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포항시 남구와 북구학잠동 항구동은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면 지정한다. 포항은 지난해 11월 미분양 아파트가 41가구였으나 12월 2919가구로 급증했고 올해 2월에는 3240가구로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북구 흥해읍 대구 영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남구 오천읍에 집중돼 있다. 시는 미분양의 주원인을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인 것으로 분석한다. 경주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12월 120가구였으나 올해 1월 6 0 0 가구, 2월 1770가구로 늘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포항의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늘고 있어 신규 분양을 자제하라는 것이라며 분양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